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요 좀 재미가 없는데 스킬 하지 말고 꼭 봐주셨으면 하는 영상이에요 어떤거냐면 저도 찍기 싫었는데 벤치마크를 돌릴 때 확인해야 되는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조님 그거 새삼스럽게 왜하는데요아 요새 케이사전 가보니까 저랑 똑같이 돌렸는데 저랑 값이 다르다 하시거나 신성조 뭐 변수 같은거 조절도 못할걸 뭐 이런식으로 택을 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음 해외랑 너무 다르다 이런식으로 근데 한번쯤은 변명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영상 찍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신뢰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제 영상을 제대로 안보고 그렇게 까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똑같은 게임 똑같은 옵션 똑같은 장비로 돌리더라도 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이 게임은 오브젝트나 날씨, 상황이 전지 똑같이 플레이 되는 게임이에요 참고지 토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게임을 보통 똑같은 사양으로 두번세번 번 돌리면 거의 비슷한 프레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게임을 돌리고 있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있을 텐데요 다른 그 OS를 돌리위한 필수 프로그램들 보안 프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데 그게 로드를 쓰는게 달라요 여러분 아마 그냥 빈 공간에 윈도우 띄워놓고 가만히 쳐다보였으면 CPU가 출렁출렁 있는거 볼수 있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보이지만 뒤에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게임을 돌아가고 있는 중에도 그래서 거기에서 변수가 생겨요 심하면은 막 3%까지 생기는데 보통은 1,2% 안팎으로 끝납니다 그럼 그거 편차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똑같은 게임을 여러번 돌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 저는 3번에서 5번 정도 돌리고 그 중에 평균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걸 영상으로 그냥 쓰고요 그래도 평균 프레임 얼마 차이가 안나는데 최소 프레임은 그렇게 평균값 쓴다 하더라도 2, 3%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러번 하는데 사실 있잖아요 여러번 안하신분도 들꽤 있을겁니다 이게 그 신제품을 주면요 시간을 천박하게 줍니다 일찍 줘봤자 2주일이고 늦게 주면 막 5일 6일 전쯤이요 그러니까 cpu 10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거 분해하고 다시 붙여야 되는데다가 여러 상황 램 모드 도 하고 안하고 os도 바꿔보고 이러면서 돌려야 되면은 이게 완전히 똑같이 나오겠어요 아니 여러번 할수 있겠어요? 여러번 하기 어렵지 한번만 돌리고 때려치우시는 분도 많을거야 자, 스크린샷 박습니다. 이때입니다. 스크린샷 박았어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스크린샷 박아놓으면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 두 번째 돌렸을 때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변수 때문에 여러 번 돌려야 되고, 여러 번 돌려도 편차가 있고, 그냥 중간 값을 쓰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또 웃긴 게, 바로 다음에 다시 돌리면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조금 기다렸다 돌리면 차이가 더 커지고 막 그렇습니다. 일단 어, 첫번째 확인하셨죠 오브젝트나 날씨 상황이 완전 같은 경우에 1.3% 편차가 있습니다 라는 아셔야 돼요 어, 두번째가 있어요 두번째는 뭐냐면 은 보드에 따라 혹은 그래픽카드에 따라 아니면 CPU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순준이 뭔소리예요 원래 바뀌면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아니요 똑같은 4090 슈프림을 사도 뽑기운 좋으면 은 2% 정도 성능이 잘 나오고요 뽑기운 나쁘면 뭐 2% 낮게 나옵니다 혹은 똑같은 4090을 샀는데 4090저 밑에 뭐 예를들어 토마크 샀어 그리고 이 사람은 4090 슈프림을 샀어 그럼 4090 슈프림은 상위 등급이라서 전력 공급 디자인을 더 빡세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최소 클럭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같은 4090끼리도 막 3,4% 성능 차이 나는 경우 있어요 아 물론 상급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급도 뽑기운 좋으면 성능이 잘 나온 경우 있고요 예, 거기에 원래 3,4%가 그냥 기본적으로 묻어있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고 같은 4090을 썼다 해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뿐만 이 아니라, 자, 글카랑 CPU를 똑같은 걸 쓰는데, 보드를 여러 개 갖다 놓고 쓴다 쳐봐요. 뭐, 유니파이, 아펙스, 뭐, 어마, 이런 거. 근데 어느 보드에 꽂냐에 따라 또속능 차이가 약간 차, 차이 납니다. 오브클럭 같은 걸 전혀 안 했는데요. 심지어 같은 아펙스 보드 Z60 여기에 놔둬놓고 써보시면, 얘들끼리도 점수 차이가 나요. CPUG 벤치를 돌려보거나, 시네벤치를 돌려보면요. 그러니까, <웃음> 공산품은 원래 뽑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경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무조건 돌려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랑 나랑 약간의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아 이정도는 날수 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막 20% 30% 나는 게 아니 이상 3% 5% 좀 심하게 7% 10% 가까이 차이 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벤치 믿을만한 게못 되잖아요 아니죠 여러 번 돌려보고 그리고 같은 보드를 쓰고 같은 메모에 같은 그래픽카드 같은 c p u 를 꾸준히 쓴다면은 그래도 그격차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스크린샷 받겠습니다 자 스크린샷 박았어요첫 어, 번째하고 두 번째 스크린샷 비교해볼 텐데 똑같을까요? 자, 이게 두 번째 돌렸을 때고 이게 첫 번째 돌렸을 때입니다 한번 봅시다 평균 215.3 여기는 216.5죠 차이 좀 나죠 그니까, 1프레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도 평균 1프레 차이가 나요. 어, 근데, 최소 프레임도 똑같이 1차이 나고. 이게 많이 차이 날 때는 2, 3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여러 번 돌려보면서, 평균값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한번더 돌려서 그렇게 나는 거볼 수도 있긴 한데, 또 다른 거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진 않을게요. 세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메모리가 듀얼랭크냐, 싱글랭크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메모리 껌딱지 메모리 사면은 성능 다 똑같다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삼성 메모리 사는 녹색 그 깜딱지 메모리 있잖아요. DDR4고 3200이고. 그, 그러면 이제 걔네들 램타도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표준 램타 22, 22, 22. 그럼 성능이 완전 히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삼성 메모리 사다 보면요 용량이 같은데 어떤 메모리는 양면이고 어떤 메모리는 단면입니다. 보통 양면 메모리는 듀얼 랭크 메모리일 확률 이 높습니다. 아, 듀얼 랭크가 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으면 은 이따 나중에 제 영상 찾아보세요 그런 거다 있어요 메모리 이론에 대한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물론 뭐 양면이라고 무조건 듀얼 랭크는 아니지만 혹시나 본인이 듀얼 랭크를 쓰고 있다면 그 메모리는 싱, 싱글 랭크 메모리 보다 성능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뭐 1,2% 정도 게임 프레임에 영향을 준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준 메모리 쓰더라도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근거가 되겠죠 어, 이,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바이오스 버전, 윈도우 버전,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버전 윈도우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에 따라 편차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텐데 일단 베이 리플레이 파일을 돌려볼게요 베이 리플레이 파일은 처음 돌렸을 때랑 게임을 끄지 않고 두 번째 돌렸을 때랑 편차가 큽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돌리면서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돌린겁니다 첫번째 돌린거고 어...이걸 어느정도 시점에 돌리다가 제가 끄긴 할게요 근데 두번째 돌리면 은 이거보다 프레임이 훨씬 빵튀어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보자고요 어...최소 프레임 쭉쭉쭉 떨어지죠 착지한 데까지만 녹화를 돌려놓고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그 이거 모르신분들이 실수해가지고 어. 이상하게 CPU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낙하산 피는 데까지는 찍었습니다. 찍고, 요거를 한번 조구간을 같이 보자고요. 저게 배그만 그런 거 아니에요? 게임 중에서 그런 거 많아요. 레드앤 리뎀션도 실제로 첫 번째 돌렸을 때랑 두 번째 돌렸을 때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거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배그만 봐도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레데리는 굳이 다시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레데리를 빼놓고 있는데요. <웃음> 자, 이제 첫 번째 일표에 끝났죠. 다시 보기 나가기해서 위두번 돌릴게요. 두번 돌릴 때딱 맞춰서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차이 는지 자, 예스도 빼놓고 뒤로 쭉 당겨놓고 전적. 다시 보기. 재생.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차이가 좀날 텐데요. 플레이 구간이 뛰어내리고 차이 어때요? 두번째 리플레이가 최소 방어가 훨씬 잘 되죠 좀 이상하죠? 훨씬 잘 돼요 최소 방어가 두번째 리플레이가 이 첫번째인데 지금 같은 구간 움직이는게 보이잖아요 우린데 거의 같은 구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두번째 리플레이가 최소 방어가 훨씬 잘 되면서 평균도 조금 더잘 다를, 나올겁니다 다를 나중에 도착하면 다를텐데 이게 눈에 보여요 이때문에 배그 돌릴 때는 첫번째 리플레이 끝나고 나면 이런식으로 완전히 게임을 종료하고 다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차가 저, 적은 영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5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롤리플레이 이거는 직접 돌려서 안보여 드리겠는데 롤리플레이 돌려보시면은 어쩔 때는 블루팀이 시작하고 어쩔 때는 레드팀이 시작합니다. 이게 랜덤으로 움직여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블루팀이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화면을 보여줄거예요 레드팀이 시작하더라도 나중에는 똑같은 화면 보여줄겁니다. 정글 돌 때부터는 보면 어 정글에 몹 잡는 거를 같이 보여줄 텐데요. 서포트하고 원딜하고 뭐 같이 있는 거 정글하고 근데 뒤에 화면은 비슷하게 흘러갔더라도이첫 번째 시작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프레임 격차가 크게 나요. 10% 가까이 나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신경 써서 여러분이 리플레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레드 시작했으면 다 레드 시작한 리플레이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해보면 아니까 영상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방금 보여드렸고 더 심각한 하나 보여줄게요.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게임도 있어요. 심지어 이 게임은 오브젝트 랜덤 출을합니다 무슨 게임이냐면 성준이 그는 그런, 그런 게임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그래도 원래 벤치 툴이 있는 게임이 벤치 툴 없는 게임보다 오차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자, 그 게임은 바로 이 게임입니다. 이게임 뭔데요 어색신크리드 인데요 어색신크리드 방금 전에 앞에 사람 하나 서있었죠 맞죠 쭉 내려가면은 자뭐 여기에 사람도 하나 서있고 여기도 하나 서있고 자 우리 방금 봤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여기 서있었는데 얘는 지금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고 있고 좀막 들어가보면은 아까 내가 보여줬는데 사람 여기 하와서 있고 여기 하와서 있었는데 지금 그 위치가 아니지. 성준님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합쳐진 영상을 보여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 겁니다. 올려드렸는 리뷰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람 둘이잖아. 근데 여기는 하나죠. 맞죠? <웃음> 이게, 이게 똑같은 화면입니다. 똑같은 화면인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뭐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 뒤에도 찍은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섀도우토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옷이 달라요 등장한 인물들 옷이 아예 다르죠 옷이 다르고 여기에 캐릭터 차이 또 납니다 돌려서 보면은 위치에 따라서 볼수 있고 못볼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어, 여기 사람 있고 여기 사람 아 여긴 있는또 어, 아, 여기 위에가 다르죠 여기 세명인데 여기 두명이고 아, 하여튼 이런 차이가 나 이러면 뒤집적 보여주면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차이 나죠 리플레이가 오차가 날수 밖에 없어요 다만 그 오차가 진짜 막 엄청 심각하진 않거든요 한 5% 정도 차이 나나? 5% 정도 차이 나니까 사실 어... 그냥 여러 번 찍어서 평균값 넣으면 은 그래도 편차가 줄긴 줄어요 근데 이것들이 겹쳐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내 그래프카드 뽑기율이 좀 나, 나빠가지고 3% 정도 낮은 데다가 여기 이상하게 오브젝트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아니면 옷이 좀 펄럭이는 옷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또 거기서 프레임 도한 3, 4% 까졌어 그리고 한번 밖에 안 돌려 가지고 게임 돌릴 때도또 1, 2% 차이는 것 까지 차이 났어 그러면 많이 차이는 얼마까지 차이 나겠습니까 거의 10% 까지 편차가 날수 있어요 그 편차를 줄이는 게 기술인 겁니다 여러 번 찍는 노가다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런 변수변수 하나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프리셋으로 옵션을 있잖아요. 설정할 텐데, 그 프리셋을 설정했을 때, 글카가 AMD에서 엔비디아로 바뀌면 몇몇 옵션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어, 해상도에 따라서, 이, 시야 있죠. 시야. c 야가뭐 100일 수 있고, 90일 수 있고, 뭐 70일 수 있는데, 이또 해상도에 따라서 기본 설정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 인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또 프레임 차이 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FPS 게임 대부분 다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있고, 오버워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야각 같은, 시야각이라고 해야 되나? 시야 범위? 어, 하여튼, 뭐, 이런 옵션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춰주고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거 조금 다르면은, 여러분이 해상도 맞추고, 거기에다가 프리셋 기준으로 전부 다 우스트라로 바꿨는데도, 내하고 프레임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SMP 메모리 넣었을 때 XMP 1 넣거나 2 넣냐에 느 따라 또 달라져요. 같은 SMP 메모리 썼는데 실수로 1이나 2를 적용했다. 2는 세부 옵션까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또 게임 프레임이 최소 프레임 심하게는막 5% 차이 나고 평균 프레임도 2%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 그런걸다 맞춰 주셔야 돼요. 다 맞춰 줘야 그러니까 겨우 윈도우 버전 어? 그 게임 옵션 드라이버 버전 그리고 그 여러분 생각하듯이 사양 똑같이 했다 보면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저런거 다 감안해서 오버젝트 숫자가 좀 비슷한 상황 그리고 여러번 찍어서 중간값에 가까운 상황 날씨도 변경이 없는 상황 이런거 다 생각하고 영상 찍어야 그래야 오차가 없습니다 오차가 없고 그나마 정확한 비교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하고 있어요 왜? 이 짓을 벌써 5년 다돼 가거든요 4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몰라서 오차보면 좀 컸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여러분한테 명확한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 맞춰서 하려고 직원들한테 벤치 해달라고 부탁도 안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하고 있어요 밤새서 그러니 좀 믿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외하고 차이가 좀 난다 차이 난다 그러면 조금 더신성적걸 믿어 주면 안 될까요? 해외에 보면은, 그 왜, CPU 막, 이렇게, 한, 100여종 있잖아요. 비교해놓고, 여기서 이만큼 차이 난다고 해놨는데, 건 내가 생각엔 절대 이 100개를, 그 1, 2주 안에 다 테스트해서, 그걸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표를. 앞에 거는, 옛날 거 그대로 쓸 거야. 뭐, 드라이버 버전, 이런 거 맞춘다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 드라이버 버전, 윈도우 버전 똑같이 한다 쳐도, 예를 들어, 게임 패치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어, 신 CPU나 그래픽카드 인식하려면 바이오스는 무조건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바이오스 버전 바뀌는 걸로도 달라져요 여러분 당장에 AMD CPU 쓸때 바이오스 버전 바뀌면 부스트 클럭 똑같이 터집니까? 아니죠 옛날보다 오히려 성능이 뒤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값 그대로 쓰면 될까요? 안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웬만하면 테크 파워거는잘 안보는 편이에요 걔는 d <웃음> 기구형 것도 다 집어넣고 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이 이게 특정 어, 매체를 까면 안 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다 감안하고 봐주세요 저는 매번 새로 돌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드라이버와 똑같은 그 장비를 이용해서요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그래픽 카드 내가 그래야 그래픽 카드도 못 팔고 보드도 못 팔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손해가 얼마 큰데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구형 제품은 그런 거다 생각하고 돌리니까 좀더 믿어 주시고요 앞으로 혹시나 제 영상에 그 반박을 하신 분이 있다면 송전이 이렇게 해준다라고 저 대신 답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13세대 리뷰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재미는 없었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바이바이